dpf 강제 재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vgt 전단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dpf 전단 온도 얘가 올라가야 됩니다 vgt 전단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dpf 전단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온도 센서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도 정상이고 냉각 수온도 정상. DPF 실내 태정량을 보시게 되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DPF에 막힘이 있다 보니까 태정량 자체가 재생하는 단계에서 줄어드는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5.5G에서 지금 20G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DPF의 막힘 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제 재생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온도를 보시게 되면 VGT 전단 온도와 DPF 전단 온도 VGT 전단 온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DPF 전단 온도가 지금 640도 앞에 보다는 지금 뒤에가 이제 상당히 음, 온도가 많이 올라왔고요 온도의 상승은 앞에가 먼저 올라가고 뒤에가 따라와 줘야 됩니다. 네, 이제 반대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DPF 내부가 많이 막혀 있다고 보시게 되면은 음, 요렇게 온도가 앞뒤가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DPF 크리닝은 1차적으로 건식 크리닝, 불로 인해서 이제 내부를 태워줍니다. 내부를 태워주고 나서 2차로 습식으로 해서 다시 안에 들어있는 재를 빼줄 겁니다. 1차 건식부에 2차 습식으로 들어갑니다. DPF 크리닝과 차압 센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젝터 수리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제 작업 후에 DPF 재생 기능으로 해서 앞에 했던 그 DPF 재생과 지금 재생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온도가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DPF 전단 온도, 뒤에 온도가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태정량을 보시게 되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해, 말씀드렸다시피 DPF가 많이 막혀있게 되면은 실내 퇴정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DPF 전단 온도가 VGT 전단 온도에 이제 맞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VGT 그 전단 온도는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처음 보셨던 데이터랑 보시게 되면 은 지금 많이 틀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